이런 환경 장애로부터 식물을 좀더 건강하게 키우고자 이제 미생물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제 바실러스 메소나에를 찾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어, 시설재배 염류집접 등에 의한 뿌리 활착이 많이 떨어지는 조건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자랄 수 있게 해준 역할을 합니다. 같이 공존하게 되는 바실러스 메소나에가 있게 되면 어, 그러한 스페로부터도 당연히 내성을 가질 수 있게 됐어. 처음 시작은 시설 재배 염류 집적이었지만, 이후에 다양한 환경장애들이 발생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에 대한 피해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네. 저는 전주에 국립농업과학원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에서 이 메소나 균주를 발견하신 박사님이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사님을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이 바로 이 메소나 균주를 연구해서 발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메소나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너스 메소나를 발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발견이 되겠는지? 그동안에 미생물을 농업적으로 이룡,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병해충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작물의 생육을 증진하는 단순한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근래에서는 그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장애로부터 식물을 좀더 건강하게 키우고자 이제 미생물을 적용하려는 연구를 진행하다가 바실러스 메소나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 왜 메소나이가 됐죠? 아, 네 저희가 이제 세균은 분류적으로, 분류학적으로 이름을 붙일 때 속명과 종명으로 이름을 붙이는데요. 어, 저희가 발견한 균주가 바실러스 메소나이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쉽게 부르고자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몇 년을 발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어, 바실러스 메소나의 균주는 총 3,000여 균주로부터 선정된 균주고요. 그 3,000여 균주를 저희가 어,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한 편이어서 선정까지 3년이 걸렸고 여러 농가에서, 왜냐하면 농가마다 다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 조건에서 검증을 하는데 약 2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 오늘의 네, 근데 이게 비교적 짧은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글로벌 아그로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음. 이 뱀이 매스나로 탄생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글로벌 아그로, 아그로와 탄생의 계기는? 저희는 일, 저희 직업상 커 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업체 누구나 열려 있는 상황에서. 어, 이 바실러스 메소나에 관심을 가져준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메소나가 어떤 생물체라고 봐야 되는 거요 토양 어디서나 잘살수 있고,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항생물질이나 아니면 식물에 유용한 물질을 많이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는 균주 중에 한, 속하는 균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것처럼 발견하셨나요? 네, 바실러스 메소나에는 그 전에 농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보고는 없고요. 따로 이제 산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보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실러스 균주는 아닙니다. 바실러스 메소나에는 이런 항생물질을 직접적으로 대량 만드는 능력은 아직 그렇게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식물에 유용한 물질들은 많이 형성을 하는데요. 그 역할로 인해서 이제 식물의 자극제 역할, 스티뮬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이게 네, 어떤 걸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어떤 식물에 해를 입히는 곰팡이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식물에 자극을 주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저희가 밝혀낸 바로는 식물 뿌리에 있는 칼슘미 함량을 높이거나 뿌리의 활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식물 내에 있는 패널 함량의 조정 등을 통해서 식물이 조금 더 잘 견디고 내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실스 메소나가 그 토양, 토양과 뿌리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는데요. 어, 우선 바실러스 메소나에는 어, 토양에 이제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 처리를 하게 되면 토양 전체의 미생물 활성을 높이고 그리고 식물 뿌리에 자극을 주어서 어, 식물이 어, 시설 재배, 염류 집접 등에 의한 뿌리 활착이 많이 떨어지는 조건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자랄 수 있게 해준 역할을 합니다. 농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류 집접이 많은데 네. 그러면 이 메소나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바실러스 메소나의 균주는 직접적으로 제염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요, 그 식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어, 병이 막히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있어도 건강하게 잘, 잘, 잘, 잘 있는 분들은 병이 잘안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식물이 갖고 있는 내성 또는 면역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메소마를 식물 뿌리를 통해서 투자하게 되면 작물에 네.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시설재배 염류집접 등이 발생을 하면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리지를 못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제 바실러스 메소나의 균주가 함께 있게 되면 식물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기 때문에 토양으로부터 양분과 수분 흡수를 잘할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육이 좋아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이제 식물체내 칼슘 함량을 증가시켜서 식물 조직 자체를 더 견고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식물 자, 식물이 이제 사람처럼 호르몬을 형성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생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호르몬을 어, 이 바실러스 메소나에가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호흡량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뿌리 흡수력을 더 좋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바실러스 메소나에를 어,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식물체의 프로린 함량 자체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것은 어, 식물이 어, 환경 장애를 받게 되면 스스로 견디기 위해서 플로린과 같은 함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바실러스 메소나이가 그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어, 증가시키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고온 피해, 저온 피해에 도움이 많이 도던 토양에 있는 염류 직적뿐만 아니라 고온 또는 수분 스트레스에서도 전신적으로 어, 내성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뿌리가 침수나 비해 피해 때문에 풍경을 못하는데, 그런 데도 메소나가 도움 많이 준다고 들어요. 네, 뿌리 발육 자체를 좋게 하기 때문에요. 일단 스해를 받게 되면 식물이 수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게 되거든요. 이미 과하게 있기 때문에 어, 그럴 경우에 이제 식물은 이제 새로운 호흡을 위해서 다른 새로운 뿌리를 더 생성을 하게 되는데 어, 이때 어, 아무래도 이제 같이 공존하게 되는 바실러스 메소나에가 있게 되면 어, 그러한 스페로부터도 당연히 내성을 가질 수 있게 될수 있습니다. 그 토양 속에는 많은 그 세균들이나 안 좋은 작균들도 있었는데 네. 그 토양 내 세균 피해도 막아준다고 하는 데 맞습니다. 네. 어, 토양 내 세균이나 병원균에 의한 피해가 이 바실러스 메소나의 자체에 의해서 병이 감소하는 역할이 있는 것을 일부 확인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적인 환균 효과는 없지만, 어, 토양 내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토양에 발생할 수 있는 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이 균주를 선발할 당시에 애초에 저희가 온도와 염류 조건을 기본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온 조건, 저온 조건, 그리고 염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시설 재배 토양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의 고염류 조건에서도 어, 검정을 해서 선정한 균주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실러스 메소나의 균주가 하나의 어떤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에 출시된 많은 미생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제는 바이오 스티뮬런트로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이 바실러스 메소나의 균주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은 시설재배 염류집적이었지만 이후에 다양한 환경장애들이 발생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에 대한 피해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게저희 바람입니다. Here we go.